자, 이어서 보죠. 교재 30페이지 맨 밑에 이번에 지구당 내용 등인데, 지구당 내용은 상세한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많으니까 외워보대요못 외워? 못 외워요. <웃음> 못 하니까 다 빼놨어. 이해만 하면 돼. 상세하게 정하는 계획. 그러니까 상세하니까 그... 구역 안에서 이제 개발될 거고, 개발이 되려면 기반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토지는 어떻게 그 구역이 돼서, 뭐 가구 획지, 토지 어떤 식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줘야 되는데, 어떤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느냐. 컴퓨터 용적률, 뭐, 층수 높이, 형태 색채, 어뭐 지붕 모양, 간판 모양 등등, 상세한 사항을 다 담아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기억할 거는 이두 가지인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포함을 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기반인설 배치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는 사항이 의무 포함인데, 아까 그 지구단계 그, 입안할 때그 도면을 보면, 구역을, 구역이 정해지고, 하는 기반인설이 쭉 그려지죠? 기반인설 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지가 구역되면 거, 거기에 건물들이 쭉 들어가잖아요. 건축물에 관한 최소 내용이 정해져야 되죠? 건축물에, 건축물에 관한 최소한의 제한이 그 용도가 뭐냐, 아파트냐, 업무시설이냐 문화미집회냐 그 용도는 정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크기는 결정돼야 되는데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건폐율과 용적률 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추가로 높이가 이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란 결국은 개발하는 거고 개발한다는 건 도로 깔고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니까 기반시설 배출 규모 건축물에 관한 가장 기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거기다가 높이가 이제 추가돼서 음무포입니다 다섯 가지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수리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장관이 뭐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를 할수 있는데 <웃음>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공개공지 또 주차장 설치기 전 건축물 높이,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걸 완화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완화하느냐 어차피 또 기억 못해요. <웃음> 그 완화에 관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완화되느냐 기준이 두 페이지가 또 있는데 거기에 공식들이 있어요. 용점을 완화할 때 공식. 그게 한두 가지 되고. 또 건표를 완화할 때 공식. 한두 가지 되고. 또 높이 완화할 때 공식. 뭐 이런 게다 공식으로 있는데. 이 개선 문제가 또 나와요. 개선 문제가. 개선 문제가 세번 나왔어. 지구 단계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최대 용적률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나왔어요. 이제 상황을 줘가지고 대지면적이 그 100평 짜리가 있었고 그중에 공공시설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중일부를 얼마 제공했는데 막 이러면서 사례를 구성해가지고 계산한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있어도 골치 아파. <웃음> 왜냐하면 계산할 수 있어도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공식을 선택을 해야 돼. 그 공식이 그 원래 용적률 더하기 그 1.5 곱하기 뭐 대지 면적분에 뭐 제공되는 대지 면적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어떤 거는 1.5 곱하기고 어떤 건1 곱하기에요. 그 상수가 막 달라. 그러니까 그걸 공식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보기 다섯 개 중에 내가 계산한 거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웃음>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웃음> 학교 다닐 때 수학문제 풀어보면 열심히 계산했는데 안 맞잖아, <웃음> 이게. 이게 딱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두 번을 계산했어. 그랬더니 다행히 하나가 걸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계산한 거하고 두 번째 계산이 다르니까 못 믿어. 그럼 또세번 계산해야 되고 세번 계산하다가 시간이 이미 막한 5분, 10분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푸는 게 낫죠? 네. 다행히 공법은 계산 문제 몇개안 나와요. 많이 나오면 두 개. 작년에 하나도 안 나왔어. 뭐든 이제 한 문제 나오거나 두 문제 나오거나 이 정도니까 후야 뭐 그냥 찍으면 되지 뭐 그거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찍을 거 공부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다만 이제 쉽게 나오면 지구 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이게 이제 완화되는 게한 여덟 개가 있는데 여기 없는 거를 물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단위가 많은 걸 완화해도 건축선 완화가 안 돼요. 지구단위계로도 대지분할 제한. 이것도 지구단위계로 완화가 안 되고 또 대지안의 공지 이거는 지구단위계를 통해서도 완화가 안 되는 거다. 이뭐 정도는 하나 체크해두고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하세요. 뭐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빈도가 높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기억해두세요. 도시 지역 밖에서 도시 안에서 완화는 이제 다양하게 완화가 되는데. 도시적 외에서 완화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이거를 이제 완화하게 를 돼요. 용도에게 완화할 수 있다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폐율 완화는 레 프로다? 150. 여기는 공식이 없어요. 그냥 검, 원래 건폐율 곱하기 이 말의 의미가 1.5배까지 허용된다. 딱그 의미니까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닌 거죠. 계별관리 개백관리 건폐율이 개별관리 지역 건폐율이 40이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가 되면 최대 몇프로 %가 된다. 40 곱하기 1.5. 60. 이건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에, 건폐율 완화는 몇 프로? 150% 즉 1.5배까지 허용되는 거고 용적률 완화는 200% 즉두배까지 허용이 된다. 이런 의미니까 이건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도시 안에서 완화하더라도 한도는 이거예요. 공식은 있지만 어떤 공식을 대입을 해서 완화되더라도, 그 완화되는 최대가 딱 요겁니다. 그래서 도시 안이나 밖이나 완화할 때 최대 한도는 같은 거니까 도시 외에 있는 거를 기억하시면 도시 안에 것도 이제 같이, 그 한도는 이해가 되니까 요거 하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할 때는 뭐에 맞게 한다?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죠. 다만, 일정한 기간 안에 철거가 예상되는 건축물, 이걸 굳이 계획에 맞출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잠깐 설치했다가 곧없을 거를 무슨 꼭 계획에 맞춰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사하다가 잠깐 가설건축물 지은 건데, 뭐, 지구단계획으로 정한 게 아니니까 못 짓는다, 이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원칙은 계획에 맞게 한다, 단, 어떤 건 재배다? 가설건축물은 재배다. 그거 하나 같이 크게 두고, 그 다음에 지구단계획 실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 시료에 관한 상이 원래 잘 나와요. 뭐 도시군객설의 시료, 또는 뭐, 기반인서 부담구역의 해제, 뭐,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료, 이런 게잘 나오는데, 다만, 지구단위계 시료는 지문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너무 길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줄인 게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다 넣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 줄이면서 틀리지 않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에 나오긴 어렵고, 나오게 되면, 계산은 가로치기 문제예요. 구역 시료는 저는 그 가로 쳐 놓고 가안에 들어갈 숫자가 음, 오른 것 이러면서 이제 그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기간만 외워 두면 나올수 있는 겁니다. 저두 가지 시료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시료가 있고 지구 단위 계획 시료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오면 몇 년? 3년. 지구 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는다라고 나오면 몇 년? 5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어, 효력을 상실하느냐 따지지 말고 그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3년 지구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5년 그러니까 구별할 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냐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냐 이것만 구별해서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구역 실효가 몇 년이다 3년이고 계획의 실효가 5년이다 근데 이제 기권내었는데 구역이 3년인지 계획이 3년인지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구역시료는 구자네 구. 자를 써. 하나, 둘, 셋. <웃음> 3회가 아 3회. 그러니까 3년이고. 계획의 시료는 개 자를 써요. 개 자를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희한하게 딱, 딱 맞죠? 그래서 구역의 시료가 3년이고 계획의 시료가 5년이다. 이렇게 전화 구별해서 외워두시고. 확인학습 문제 5번 문제 보죠. <웃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가소건축물. 가소건축물은 계획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답은 1번이고 2번에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겠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3번은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한다 무슨 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맞는 거죠 4번은 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다 뭐로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5번은 끝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앞에서 찾을 거는 개발. 지구와 개발 지구자는 없지만 관광단지가 개발되니까 지정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자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을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 국토기법에 나온 사항이 32페이지 음, 8절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거의 다 암기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면 이제 거의 풀리는 사항인데 입문과정 때한번 그래도 봤으니까 이거는 이 1, 2월 과정 때 이거 생략을 합니다 11월, 12월 과정 때다 봤어. <웃음> <웃음> 그때 쭉 정리했던 거 외우고만 있으면 돼요 뭐 이해를 해서 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외울 게좀 단어들을 외울 게 많아가지고 좀 약간 그 까다롭긴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외우면 되는 거니까 뭐 지금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은 10월달에 볼 건데 뭐 그때까지 기억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더 외우고 까먹으면 또 다시 한 5, 6월 가서 또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 정리할 거니까 어, 요거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40페이지에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도시개발법은, 어, 일단 체계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체계를 알아야 이제 문제가 뭐 구역에 관한 문제인지 뭐 시행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뭐 수용방식 문제인지 환지방식 문제인지 이걸 구별해가면서 풀어야 정확히 풀리지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단순한 게외워서 풀다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도시군관리계획과 계속 연관되는 되는 거죠. 도시군관리 내용 중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하나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 그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은 이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어디서, 어떤 절차로 사업하느냐, 이걸 정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은 그냥 말 그대로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절차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법 체계 자체가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체계를 알면 그 교재 목차도 그냥 같이 정리가 되는 거고, 법도 이런 순서로 쭉 정해져 있겠구나, 이게 딱 감이 딱 쓰는 거니까,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 틀을 먼저 보죠. 일단 도시개발 사업을 할때 도시개발이라는 게 새로운 시가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어떤 단지, 뭐 이런 걸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조성한다는 거는 있는 걸 고치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드는 거야? 없는 거를. 여기 시가지가 여기 없었는데 여기다가 새롭게 시가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시가지가 되려면 어디를 시가지로 만들 건지를 자리부터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한 거를 구역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구역을 정한 이유가 개발하려고 정한 거니까 무슨 구역? 개발 구역. 근데 개발이 뭐 그냥 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가지, 이 도시로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시가지가 되려면 각종 기반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죠. 도로도 설치하고 공원도 만들고 상수도 하수도 등등 각종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되죠. 그리고 토지를 이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조정된 토지다가 에 건물을 짓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기반사업은 뭐 건물까지 짓는 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까지가 도시기반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됐던 지역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정해가지고 각종 기반에서 설치하고 토지를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고 상업용 조성해서 공급하고 그러면 이제 건물은 개인들이 짓는 거죠 아파트 부지를 건설회사가 공급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서 분양하고 또 개인들이 상업용 사가지고 상가도 짓고 하면서 이동대가지 시가지가 돼가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은 딱요 상태까지만 만드는 게 도시개발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같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를 개발한다라는 걸 먼저 정해야 되고, 그건 이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미리 정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거예요. 일단 그 위치가 어딘지 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규모가 면적이 몇만 평이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 개발하는 목적이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어 문화 상업 등등 그 기능들이 더 복합적으로 돼 있는 그 개발을 하는 거지 목적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지 이것도 정해놔야 되죠. 수용인구가 10만이냐 20만이냐 이에 따른 규모도 달라질 거고 또 같은 인구수용계획이 유동인구가 많으냐 정주인구가 많으냐 이것도 다 고민을 해야 돼요.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는 상업용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아파트 부지나 이런 거는 많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인구수용계획에 따라서 토지용계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거꾸로 정주인구는 많고 유동인구가 적은 형태가 되면 아파트 부지 많이 필요 없고 상업용지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도로는 맑게 확보가 돼야 되죠 뭐 설명을 약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뭐 어쨌든 <웃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구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느냐 이런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개발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교통처리 어떻게 할 건지 개발하다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건지 뭐 등등 정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계획 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계획이 개발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이름도 무슨 계획 개발 계획이 되겠죠. 개발 계획 뭐 법률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 그대로 만든거야. 사업인데 개발을 하는 사업이니까 개발사업 또 그냥 도시를 개발하는 거니까 도시 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이름 어렵게 생각할 거, 할거 없고 그냥 개발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 개발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어, 통해서 그 구역의 위치가 어디고, 면적은 얼마고, 명칭은 뭐고, 또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 것이고, 방식은 뭐고, 언제 사업할 거고, 이런 사업과 관련된 기본 틀을 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업의 전체적인 틀, 이거를 짜서, 어, 요, 요게 맞는 어,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죠. 개발 계획들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개발 계획을 수입하고 거기에 맞게끔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어디를 어떤 내용으로 개발한다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럼 여기에 맞게끔 이제 사업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업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근데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게 무슨 계획. 실시 계획. 도시공개도시설사부터 실시 계획이었죠. 도시개발사부도 똑같이 실시 계획을 정하고 계획을 정했으니까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죠 단 도시기반사업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어요 수용방식이라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가 조성될 건데 구역을 지정할 때는 토지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었잖아요 개인들이 뭐 토지를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개발한 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 요거 그, 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도로 깔고 토지를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거니까 이 토지를 먼저 돈 주고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안 팔면 강제로 어떻게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 안에 있는 전체 토지를 시행자가 다 취득을 해서 거기다가 도로공을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걸 다시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기 전에 이 토지는 싸게 샀겠죠. 개발 안된 거니까 평당 10만 원쯤 사가지고 토지가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고 나면 조성된 이 토지는 비싸게 팔겠죠. 평당은 200, 300 받고 팔면 그 비용을 다 뽑고도 이윤이 남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은 단점이 뭐냐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 안 들어? 돈이 많이 들게 되죠. 왜냐면 땅부터 다 사야 되니까 토지보상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 수도권에서 하는 웬만한 신도시는 토지보상비만 뭐 2조 뭐 이상 들어가요. 2조 이상. 판교신도 꽤오래됐잖아그 당시 가격으로 2조 들어왔어 2조. 요게그 김포에서 처음에 개발한 데가 어디죠? 한강신도시. 한강신도시 거기도 거의 2조 가까이 들어서 토지 보상비만 뭐 1조 뭐 8천 8천억인가 뭐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단된하니까 토지 보상비만. 근데 토지 보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설치하고 막 이럴 려면돈 엄청나게 들죠. 초기에, 초기에 사업 초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수입은 언제 생겨 사업 다 끝나고 조정된 토지를 팔면서 수입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초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고 그 수입은 이제 토지 팔면서 수입이 생기는데 만약에 돈을 그몇 조를 다 쏟아봤는데 땅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지 그냥 망하는 거죠 <웃음> 그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으름 자체가 안 좋잖아 초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보여야 되고 수입은 그냥 나중에 한 10년 뒤에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사업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업하기 힘든 게 수용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안 들고 할수 있는 사업이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 그게 보다 그게 환지방식이에요. 환지방식. 돈안 들고 도시개발할 수가 있는데 환지방식은 똑같이 토지를 이런 식으로 조성할 거고 도로공은 똑같이 설치하는데 단이 토지를 안 사고 그냥 한다는 얘기안 사고. 토지를 안살 거니까 보상비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냥 요 상태로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도로 부지 공원 부지는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도로 부지를 확보하냐면 요 토지를 요 토지로 이렇게 바꿔준다 말이에요 이거를 종전에 있던 이 토지를 사업 끝난는데이 토지로 바꿔줘. 바꿔주는데 100평짜리를 100평으로 바꿔줄 수 있나 100평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도로 부지 빼야 되고 공원 부지 빼고 빼고 바꿔주니까 면적이 줄어요 그래서 한 50평 정도로 줄어. 그럼 나머지 줄어든 5 0이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로부지나 공원부지는 돈안 들고 확보했는데, 이 도로건 설치하는 공사를 하다 보면 돈이 또 들잖아. 그 돈은 국가가 내려나? 그것도 국가같네요요중 토지, 이 중에 일부를, 이런 거를 이제 따로 정해서 이런걸 채비지 이런 거로 정해요. 채비지를 정한 다음에 시행자가 그거를 팔어. 그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게 되는 거야? 시행자가 그냥 취득하게 돼요. 채비지를 정하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해서. 시행자가 이걸 돈 받고 팔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가지고 도로공원을 설치해. 그러니까 시행자가 사업에 비용을 쓸게 있어 없어? 아예 없는 거야. 땅도 안 사고. 도로공원 부지는 다 토지를 바꿔주다가 이 냉겨서 이제 확보가 되고. 그 설치하는 비용마저도 여기 있는 토지 팔아가지고 비용이 조달되기 때문에 시행접정에서는 돈이 한 푼도 안드는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위접정에서는 살짝 억울한 게 송전의 토지 100평짜리가 50평짜리로 바뀌니까 살짝 억울하죠 그래서 환지방수사업하면 토지소재가 그게 제일 억울한 거야 내토지가왜 반이 반이 없어졌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쫓아가서 데모를 해요 땅을 더 넓게 달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되려면한 100평이 된게 50평 이 정도 줄어야 돼반 정도 줄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근데 수용방식이면 그이구보다더 적어요 그러니까 수용방식사업을 했을 때 그이 대지로 조성되는 이런 토지들이 그 50%가 아니라 한 40% 이 정도 됩니다. 40% 여기는 좀 대지로 좀 많이 그려 놓은 거고 이 중에는 어떤 거는 이제 뭐 녹지로 정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광장으로 정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게좀이거저거막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개발하게 되면 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구역 전체 토지 중에 한 40% 좀 넘어요. 50% 거의 안 됩니다.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50%, 토지를 50%로 줄인다? 그러면 소지자들이 죄다 쫓아와서 데모를 해. 토지가 반이 없어진다니까. 땅더 넓게 달라. 막 이러면서 막 데모를 해요. 데모가 좀 심해요. 그거 그냥 내 이익하고 직결되니까 막심각해가지고 데모를 해. 데모하다가 안 받아주니까 전에 인천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제가 이제 근무 당시에 도시, 그 도시개발 본부 앞에 밤에 몰래 와서 뭘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 막 뿌리고 가요. <웃음> 그 앞에, 본부 앞에다가 막 뿌리고 가. 출근하는데 맨 냄새가 막나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니까 버티다 버티다 그냥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받아줬어. 원래는 이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요구하니까 70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토지를 넓게 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동네가 참 좋아졌어? 더안 좋아지는 거지. 왜냐면 이게 넓어진다는 거야 거꾸로. 도로가 좁아진다는 거, 도로가. 도로가 좁아지고, 있어야 될 공원이 없어지고, 녹지공원도 없고, 학교도 면적을 간신히 나와가지고, 운동장이 100m가 안 나와. <웃음> 그런 학교 보셨어?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운동장이 가로, 이게 대각선으로 100m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00m, 이게 체크를 하려면, 그, 골목으로 나가야 돼. <웃음>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웃음> <웃음> 거기서 100m 달리기 하고 있다니까 그런 데가 환지방지사판한 데가 그런 데가 많아 도로가 좁아지는데 도로에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이게 다 도로 안에요 그러면 줄일 때 인도를 줄이겠어? 차도를 줄이겠어? 차도를 줄여? 차도를 어차피 2차선인데 더 줄이면 어떻게 돼? <웃음> 줄이다 줄이다. 이건 더 이상 못 줄인다. 차가 기본 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도가 줄어들어. 인도가. 인도가 이렇게 폭이 확 줄어. 한 1m 정도 막. 그래서 환지방지수 사업한 데 가면 인도 폭이 무장 좁아요. 음? 그런데 도로에는 각종 시설이 들어가잖아. 어, 신호등 가로등 뭐 전봇대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호등 가로등 전봇대가 차도에 들어가, 들어가 인도에 들어가. 당연히 인도로 올라가야지. 났다가 차도에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여기 폭은 1m인데, 전봇대가 있고, 가라통신어도 이게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다 만들고 났더니 나중에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들래네 자전거 도로를 또 차도에다 만들어? 인도에다 만들어? 차도에다 위험하잖아. 안 그래도 차도가 좁은데, 이, 이, 이 동네 도로는. 결국은 또 인도에다가 방 갈라가지고, <웃음>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어야 돼. 자전, 자전거 타고 가다마자 고기를 해야 되고 실제 본 적이 있어요 실제 이게 여기가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에 가로수가 쫙 있는데 그 사이로 이거 딱 막아놓고선 그걸 자전거 도로라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이게 문제야 환지 방식은 그러니까 둘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수용 방식은 그 사업할 때 <웃음> 비용 조달이 처음에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환지방식이면 이런 제약이 있다 말이야, 이런 제약. 땅을 바꿔주고 그걸 다 하나하나를 바꿔주면서 모자이크 맞추듯이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 필지마다 다요 토지는 요거로 여기 있던 토지는 요거로 여기 있는 토지는 요거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간또 쌈드나요. 내 거는 왜 이상한 땅을 바꿔줬냐. 저긴 좋은 거로 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의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또 사업 진행이 잘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방식은 사업이 기본적으로 다 길어요. 최소 1 0년이야 최소 10년.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급계획. 왜냐하면 수용방식은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그걸 팔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파는 건 판매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놓는다는 걸 뭐한다고 그래? 그걸 공급한다고 하는 거죠. 공급.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 공급계획을 정하는 건데 공급계획은 한마디로 토지 판매에 관한 계획이라고 다 하신대 개발기획은 사업에 틀정하는 계획 실시계획은 사업공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업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다 여기다 담는 겁니다. 설계 도면도 만들고, 작은 계획도 정하고, 공정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다 지구단위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계획은 그냥 파는, 팔기 위한 계획, 어느 토지를 파는지, 누구한테 팔 건지, 얼마에 팔 건지, 방식은 입찰로 통해, 입찰을 통해서 파는지, 뭐 수익 계약으로 파는지, 뭐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이제 공급 계획이에요. 그래서 공급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수용방식이니까 시행자가 당연히 수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용을 하다 보면 이제 대금을 줘야 되는데 도시기발 사업이 이게 수용방식 수사하면 초기에 보상비만 엄청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현금 주고 보상을 내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뭘 발행한다. 토지상한 채권. 토지상한 채권은 수용 토지를 수용하니까 결국은 이제 매수한 거고 매수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이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채권이에요.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을 안 주고 채권을 줬다가 나중에 뭐로 상환해? 토지로 상환하겠다 이런 얘기야 토지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로 그러니까 이 토지를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수용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채권 줬다가 나중에 사업 끝나고 토지가 조성되고 나면 이 토지로 상환하겠다 그러니까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뭐가 됐어? 환지가 된 것밖에 없잖아이 토지가 이걸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상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환지가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다 일부를 지급한다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전부는 안 되고 일부 그게 이제 토지상황 집권이고 다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는데 선수금은 매각 대금을 미리 받겠다 아파트 선분양하듯이 땅 토지도 선분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 선분양이야 그래도 모델하우스라도 보잖아 모델어서 지어놓은 거 보고 안에 들어가서 방이 어떤 식으로 구획이 돼 있는지 뭐 자재는 뭘 썼는지 다 이런 거 보고 그래도 샀는데, 사는데 샀는데 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거 밖에 없어요. 도면 하나, 지도에다 도면 하나 딱 걸어놓고 나중에 여기 아파트 부지로 조성될 건데 사고 싶으면 돈부터 내라 이런 얘기야. 완전히 그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 비슷한 거죠. 예전에 막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사기, 사기치고 막 이런 영화들 보면, 땅에다가 새끼줄 다이렇놓고 <웃음> 프랭크다나 걸어놓는데 <막> 땅을 팔아요. <웃음> 여기 뭐 도로가 이렇게 나고, 여기 무슨 터지로 조성이 되고 막 이러면서. 또, 가서 새끼줄이라도 보고 사면 괜찮아. 요새는 전화에 딱 꽂혀가지고, 전화 받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비가 그런 식으로 땅을 파는 건데, 뭐 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손수금 받고 땅을 팔아요. 아파트 부지 같은 거는 손수금 받고 다 팔려요, 미미.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뭐 여기까지 잘 보면 시행자가 돈을 쓴게 없어요. 그, 구역만 정했고, 구역 정해가지고 계획을 열심히 그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 안 팔면 강제로 수용을 하는데 대금은 채권을 줘. 채권, 채권 주고. 그 다음에 채권 주고 토지를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수금 받고 땅을 팔아버리니까 내돈쓴 것도 없이 막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이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 거지 선수금 받아가지고 그돈 갖고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개발사업을 할때뭐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게 미리 이제 땅을 팔면서 그돈 갖고 공사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그 현금 흐름이 나와요 뭐 송도 신도시 뭐 사업비가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사업비가 한 2조 정도 잡고 했어 출발이 막 80년대부터 출발된 사업이라서, 그래서 한 2조 정도 사업 규모가 된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인천시 2조가 어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하는 이유가, 초기에 한 몇천억 들어가면, 그 몇천억 가지고 이제 선수금 받고 땅을 팔아서, 그돈 갖고 이제 공사해서 또 팔고, 그돈 갖고 또 공사해서 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이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그런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선수금이에요.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원형지라는 거는 이름대로 원래 형태대로 있는 토지. 이걸 판단하는 건데, 그 개발되기 전에, 저기 있는 토지를 원지라고 그래.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원지. 근데 원지라는 건 이제 요런 각각을 원지라고 하는 거야. 원지. 그런데 원형지라는 거는 이런 각각의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시행자가 다 취득한 상태에서 요 상태로 그냥 판다라는 요 상태로. 원래 토지를 공급하려면 도로 공원 다 설치한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반듯하게 조성되고 나면 조성된 이 토지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상태로 그냥 공급한다. 그걸 이제 원형지라고 하는데 원형지로 공급되면 사업을 사실상 둘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자가 직접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가 별도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원형지 관에서는 원형지 공급받은 자가 계획도 따로 정해가지고, 개발을 자체로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원형지라는 건데, 인천의 송도신도시도 원형지가 공급됐어. 토지 일부를 포스코에다 넘겨서, 포스코. 포스코가 들어와가지고, <웃음> 계획은 이제 따로 정해서, 사업을 또 끌고 간 거예요. 일부는 인천시가 직접 하고. 그러면 포스코는 들어와서 인천시와 다르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 송도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공구가 처음에, 공구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처음 출발한 게 여기, 그, 209,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쭉진행돼가지고 인천시가 다그고가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요 중에 요쪽, 요 부분은, 그, 포스카에다 넘겼어. 근데, 이쪽에 전체 그림이 처음 출발한 게 정부와 신도시였거든, 정부와 신도시. 그다 국제 업무 이런 것도 막, 이제 엄청나게 유치가 되고. 근데 그 그림이 이쪽으로는 주거용지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산업용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문화용지, 학교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쭉돼 있고 이쪽에는 중심상업 기능에다가 국제 업무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치가 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도시가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형태로 A자 컨셉의 A자. 이게 뭐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네덜란드 업체가 여기 와서 이제 그 거기서 계획한 걸 갖다가 이제 개발했는데, 여기가 중심지가 돼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포스코에서 넘겼어. 포스코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이 개발기계 정한 이 그림대로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면 돈이 잘 될까, 안 될까? 돈이 잘안 돼요. 왜냐면, 선수금 받고 막 팔려나갈 수 있는 게 상업용지가 잘 팔릴까? 상업용지 그렇게 팔리기 힘들어요. 왜냐면, 상업기능 이 활성화되려면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면서, 거기 이제 상업기능이 조금 조금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팔려도 제일 늦게 팔리는 게 상업용지예요. 물론 이제, 그, 문화,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더 늦게 팔리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일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업용지는 굉장히 늦게 팔려요. 그, 목동 가면, 현이 지금 막 재건축한다 그러잖아. 하도 개발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터지특공사가 그걸 개발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아파트 부지는 남김없이 싹 팔았는데 못판게 주로 다상업용지예요 아직도 가면 그상업용빈 땅들이 많아요. 아직도 재건축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업용지는 팔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상업업무 이런 기능 뭐 국제업무 기능 막 이런 게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뭐 계획된 지역을 이거를 이 상태 그대로 포스코에 넘겼더니 포스카가 이걸 개발하려고 그러면 돈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장 땅 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어. 그래가지고 계속 인천시 쫓아가지고 개발객 바꿔야 된다. 막 우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림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보 국제화, 신도시 이런 목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렸 개발하다가 자꾸 이제 바꾸게 돼. 바꿀 때마다 이게 다 뭐로 바뀔까? 아파트 부지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개뭐 국제 뭐 학교도 들어오고 몇개 들어오긴 했어. 근데 이거로 다 이거 넓은 데를 채우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상업 기능이야 뭐 당장 활성화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 저거 계속 용돌 바꿔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계속 바꿔서 여기 전체가 다뭐 국제 업뭐그뭐 없어. 그냥 국제학교 몇개 있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만 엄청나게 조는 거 아니야. 그 동네 가보셨어? 가보면 전부 다 아파트예요. 처음에 그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냥, 그냥 그림을 화식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그, 관광이름도딱 넣어가지고, 이쪽에 별도로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양 리조트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여기에, 그 미국의 호트만? 이런 회사 불러다가 여기에, 150층, 150층 빌딩도 짓고 막, 별 그림을 다 그렸는데, <웃음> 여기 와서 뭐 협약식도 하고 한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150층을 왜 짓을까? <웃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협약식 해가지고 착공도 하고 막 했어요. 하다가 뭐 상황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중간에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대, 대우, 예전에 대우 있었잖아요. 대우. 대우가 본사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뭐건물도 엄청나게 져가지고 본사 건물을 거기다가 스키장도 하나 넣고 막 이러면서 <웃음> 본사 건물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리조트 개념이 같이 있는뭐 이런 그림을 잡았다가 또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고. <웃음> 이 그림들은 잘안 가요. 거기다가 이제 민간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아파트 부지 바꿔가지고 이제 원래 거기가 뭐 정주 인구가 많은 형태가 아닌 그런 신도시였는데 지금은 펜 아파트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할때 주거 기능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블럭이라 그러던 이런 이런 거를 이걸 그 이렇게 이제 도면에 이런 데 보면 이제 BL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 블록. 우리, 우리 말로는 이제 가로 구역. 줄이면 가구라 그래요. 보통 이런 개발할 때 가구, 그 다음에 최소 단위로 나눠진 토지는 획지. 가구 획지를 이렇게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블록을 정할 때그 소블록을 할 거냐, 중블록을 할 거냐, 대블록을 할 거냐, 이게 목적에 따라 다 다르게 정해져요. 상업기능 중심이면 블록이 커져져 버죠. 상업기능이면 블록이 커지죠. 주거기능 중심이면 블록이 작아지고. 근데 송도는 처음 계획한 게 무슨 뭐 주거기능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블록이 크겠어, 적겠어? 크죠. 근데 대블록으로 정하는데 한때도 유행했, 유행했던, 유행한 게그 슈퍼블록 이런 이제 개념이 유행을 해가지고 송도는 대블록도 아니고 예 슈퍼, 슈퍼블록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송도 가면 블록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 블록 하나가. 그래서 이 동네 가서 택시 타고 내릴 때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가서 어느 블록이니까 가서 태충에내려주세요이랬다가는 내가 가려고 하는 자리가 요 자리인데 같은 블록이라고 여기 내리잖아? 이거 가려고 그러면 한 십몇 분 걸어야 돼요. 음. <웃음> 엄청나게 커가지고. 잘못 내리면 그냥 막 택시도 못 잡아. <웃음> 한참 걸어나와요. 택시가 잡히막 이래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목적한 거하고 는 다르게 이제 막 개발이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토지 일부를 떼주면서 일부 돈이 돼야 되니까 막 이런 거다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엄청나게 저놓다 보니까 분양이 다 되나 미분양 많죠. 그래서 그 분양 아파트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고기가 먼저 떨어지죠. 왜냐면그 미분양이 막 쌓여있는데 아파트 공급 물량은 계속 남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먼저 가격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김포는 어떤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도, 그, 공급 물량이 조금은 그나마 영향이 덜 있죠. 맨처음 이제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가격도 그냥 바로 타격을 바로 받게 됩니다. 오늘도 수상한데? <웃음> 자꾸 옆으로 가고 있네? 자, 그게 원형제, 그게 원형제? 음. 쉬었다 하죠. <웃음>